사사 자, 슬로우 모션으로 사사 슬로우 모션. <웃음> <웃음> 코로 나왔어, 아. 나 코로 나왔어, 지금, 아. <웃음> 코로 튀어나왔어, 지금. 먹다 살에 들려가지고. 아니, 그게 아니라, 먹다가 살에 들려가지고 코로 나왔어요. <웃음> 어우.